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시작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마사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딱히 할게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옆집 이웃이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만나는 마사오. 심상치 않아 보이죠? v 마사오의 아버지는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로 가있기에 마사오는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죠. 그러던 중 택배 확인을 위한 도장을 찾다가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하는 마사오 사진과 함께 엄마의 주소도 같이 적혀있었기에 당장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마사오 달린지 1초만에 동네 양아치 형들이 돈을 뺏고그 돈을 뺏는 아저씨 어쨌든 마사오의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 도쿄에서부터 도요하시까지는 28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였기에 전혀 믿음이 가진 않지만 전직 야쿠자였던 남편을 붙여주죠 그리고 마사오의 할머니에게도 얘기해 두죠 애들 좋아하는 아저씨 여행을 떠난 아저씨와 마사오는 나서자마자 경륜장으로 향하고 예상하셨듯이 도박이 잘될 리가 없죠 지쳐있던 아저씨는 마사오에게 숫자를 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될 아주 간단하죠 마사오 덕분에 큰 돈을 딴 아저씨는 마시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갑니다 누나도 돈따고 싶었나 보네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오늘은 가자고 하네요 물론 경륜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전과 같은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죠 돈을 다 잃고 난뒤 주변 술집에 있던 아저씨 마사오는 밖에 있었는데 누군가 데려갔다고 하죠 무서운 아저씨가 정말 무서운 짓을 하고 있네요 다행히 아저씨가 발견하고 참 교육합니다 도박보다는 수익률이 괜찮네요 지갑 덕분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기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요금이 비싸자 쿨하게 운전하는 아저씨. 궁극의 컨트롤로 차를 고장 내버리고 걸어서 이동합니다. 근처 호텔에 도착해 방을 잡는 아저씨. 전직 야구자답게 세이 나가네요. 요도가 약간 개콘 스타일개그죠じゃないのか 누가 봐도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다정하게 마사오가 공부하는 것을 봐주는데 알려 준다 한 적은 없죠. 다음 날 체크아웃을 하는 아저씨. 박력 있게 차를 얻어탑니다. 나쁜 남자. 호텔 아저씨는 차를 얻어 탈 만한 곳에 내려주고 떠납니다. 마침 화물기사들이 쉬고 있기에 차를 얻어 타려 하는데요. <놀람> 현빛 들 뻔한 아저씨. 운 좋게도 젊은 커플이 태워주고 <놀람>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마사오. 잘 추긴 하는데 뭔가... 가이가기 싫다. 그렇게 젊은 커플가도 헤어지게 되고.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가오질 않자 장례인척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데요. 두 번째 시도. 영화 키크지로의 여름이었습니다 아 다행히도 살아있네요 그날 밤 히치하이킹에 실패한 아저씨와 마사오는 정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저씨도 마사오와 같이 어머니에게 버려졌었다는 걸알수 있죠 다음날 세번째 시도를 합니다 벌써 이번에는 서있는 차를 노리는데 음... 갑분싸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소설가 아저씨라 목적지까지 태워주죠 이 정도면 거의 보살급이지 않나요? 엄마의 집 주변에 도착한 아저씨와 마사오 그런데 주소는 맞지만 문 앞에 걸린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이 걸려 있죠. 잠시 후 어머니가 나오고 가족도. 맴짓. 마사오를 위로해 주는 아저씨. 뭔가 어디 주소는 같은데 그구나 뭔가違う人だぜ? 엄마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사오를 위해 한번더그 동네로 가죠. 가는 길에 착해 보이는 폭주족을 만나 천사의 종을 빼앗고 마사오에게 주죠. 미, 남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그만 돌아가기로 하는 아저씨와 마사오. ]帰ろう? 아저씨의 손을 꼭 잡는 마사오 그리고 이를 지그시 쳐다보는 아저씨 돌아가는 길에 주변에서 축제 중이라 인형 맞추기를 하는데 뭐 총알로 안 되면 딴 걸로 맞추면 되죠 주인이 약간 불쌍해 보이네요 사기 때, 오마트리 때,そういうもんでしょ. 야, <목소리> 가고기 잡는 것도 쿨하게 담아시죠다상 손님 등장에 결국엔 현직 야구자가 출연합니다 난다, どこんだよ 저도 들어가저좀자 그렇게 얻어맞고선 계단에서 떨어졌다 하는 아저씨 그렇게 둘의 관계는 더 깊어지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마사오와 아저씨는 떠나게 되고 옥수수를 서리하다 전에 만났던 소설과 아저씨와 만나죠 절도는 했지만 사기는 치지 않는 아저씨들 마사오의 사정을 들은 소설가 아저씨는 같이 놀아주기로 합니다 2, 3일 캠핑을 하고 그렇게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천사의 종소리를 듣고 온 건지 폭주족들이 같이 놀자면서 옵니다 오, 대가, 대가, 대가, 대가 오, 대이다 보거 오이, 고 준비 먼저 워너더 클래스네.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 요양원으로 가자는 아저씨. 고카라 だったら結構近いです 타케다 씨,どうぞ. 성이 타케다였네요. 그 요양원에 어머니가 있던 것이죠. 아마도 타케다 씨는 마사오와 똑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었겠지만. 고카상, <목소리가> 오셨다? 있다요. 타케다 씨는 잊지 않고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오셔다 대부 근해로. 아 표정. <웃음> <웃음> 다시 돌아와. 우주인 노래를 하며 마사오와 놀아 주는데. 대머리 아저씨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私は... 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죠. 하지만 잊어버린 채 꿀잠을 자죠. 아, 오지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마사오 아저씨들은 좋은 추억을 쌓으며 캠핑을 마무리합니다. 전폭 주족 아저씨 들과 헤어 지고, 도쿄 로 돌아온 일행 뭐야？맞다네, 연 기네 소 설가 아저씨 와도 헤어 지고, 우리 를 가지고 고대 와 가리 가나, 마지막으로 아저씨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기쿠지로 그렇습니다 영화의 제목 기쿠지로의 여름은 마사오가 아닌 기쿠지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모두가 마사오가 주인공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철없는 어른의 성장 영화라할 수도 있죠 기쿠지로라는 이름은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로 출연한 기타노 다케시 아버지의 실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좀 철들길 바래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80년대부터 일본의 국민 개그맨으로 자리잡아 영화 배우 감독까지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영화에서는 특유의 유머와 강렬한 폭력이 결합하며 그 전까지는 영화계에서 전혀 볼수 없던 독특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타노 타케시가 과거 야쿠자 연관문제 폭력문제, 불륜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혐한 발언들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견해나 도덕적인 기준을 떠나서 그의 작품과 행보를 바라보면 확실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97년 영화 하나비를 감독해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레를 수상하고 99년 기쿠지로의 여름으로는 칸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기도 했죠 2003년 자토이치, 2010년 아울레이지로 국내외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죠 또 영화들의 배경음악은 대부분 히사이시조가 도맡아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소나티네, 한나비기쿠지의 여름 등총 7편의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하네요 사회공동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최근에는 이웃이라는 이미지가 친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이라던가 폭행 등 과거 긍정적 이미지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동체 파괴는 더 가속화되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쿠지로의 여름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철이 들지 않은 어른의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마사오를 향한 소설가 아저씨 폭주적 아저씨 기쿠지로 아저씨의 사랑을 보며 개인적으로는 망가져버린 공동체 속에서 피어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히타노 다케시 특유의 유머와 재미까지 독특하게 살려 재미와 감동을 다잡은 웰메이드 영화입니다. 이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을 소개하며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모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